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신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또 반복해서 죄를 더으라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우리가 두려워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영혼을 파괴하니까 자 두번째 노아의 가족을 홍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당시에 문명이 보통 문명이 아니고요. 굉장한 수준의 문명이 있고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하고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어떤 문화의 꽃을 막 피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끼지 않고 인간이 만든 모든 찬란한 문명을 아끼지 않고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끼신 것은 다른 거 아끼시지 않고요 오직 의를 선포하는 사람 세계의 유네스코 유산이나 세계의 어떤 문화나 문화적인 유산이나 이런 걸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고 예술 이런 것 문명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노 심판 아래 모든 세상 문명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보세요 우한 지역에서 교회가 이런 네개의 교회가 다 박살이 났고 종교 도시로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놓고 뒤로는 교회를 다부셔버렸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신앙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도 걸리고 안 믿는 사람도 걸리고 전식으로 번지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지혜를 짓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뭐냐 내가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 경건의 능력이 내 믿음을 지키고 전염병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소명과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보는 거 말하는 거 귀로 듣는 거 몸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똘똘 뭉쳐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할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믿습니까? 자, 또 소동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천사들을 심판할 때도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덟 명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소돔과국모라 심판할 때는 얼마나 소돔과국모라지가 아름다운지 적과 꿀이는 가난 땅에 비옥하고는 에덴 동전과 같고 애굽과 같고 사람들이 굉장히 야끼는 그런 적역이에요 그 안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로스의 가족이 있었는데 롯은 푸른 주장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롯은 한단 소극적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설마 아차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속으로는 고통을 당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사람들을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로스는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도 사유들도 자기 딸들도 같이 거기에 휩쓸려서 살면서 죄는 짓지 않았지만 속으로 다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다 이쁜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불쑥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리셨어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더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세상에 대해서 한 번씩 심판하시고 경고 경고하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볼때 하나님 볼때 의인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의인의 모습이 있는데, 두 가지는, 한, 한쪽은 경건한데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립도까지 믿음을 지키는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의인은 의인인데 소극적인 의인이에요 속에서만 고통을 느껴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정을 심판할 때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노아의 가정은 100% 다살아남는데 완벽하게 살아남았는데 짝 아들 셋딴짝짝 해서 다살아남죠 근데, 로세 가정은 부분적으로 살아남고 부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왜? 제대로 된 경,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가정을 가질 때도, 의인의 가정도 적극적인 믿음의 가정이 고 소극적인 의인의 가정이었어요. 노아의 가정은 항상 넉넉한 구원이요 적극적인 구원이요 적극적인 믿음의 가정인데 롯의 가정은 부인이 소금기도로 변하고 사위들을 둘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불가운데서 던 구원처럼 정말로 위험스러운 구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노아는 방주를 치우면서 산아래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곧 있을 홍수가 있으니 여러분 산으로 올라와서 같이 방주를 지어봅시다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미친 노인의 소리를 듣습니다 불의를 책망하고 불의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나도 가족이, 식구들도, 자녀들도,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 노아는 정말로 산꼭대다 방주를 짓고 배를 만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보존되고 시간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로순는 대단히 대단히 소극적인 의인이고 자기 속에 도저히 믿음이 있는지 항상 헷갈려 네. 기도하는데도 또 의심하고 기도하는데도 회의감 느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지 그게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스 12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응답이 없어도 기도응답이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스는 속으로만 끙끙대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끙끙거리고 들어도 끙끙거리고 마음이 상했지만 끙끙거리고 어떻게 책망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주의 보수성에 있는 분들이 광화문에 가서 대통령을 막 엄청나게 책망하고 이 정권을 막 책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기도 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과거 정권에 그렇게 보수,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또 진보지가 또막 그렇게 했잖아요 서로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롯 이 같은 사람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양심의 고통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롯을 또 믿음으로 봐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빨리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가거라 그래가 그러니까 강제로 특대 밀려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경건은, 말로 경건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모습은요, 어떤 형태가 없어요. 같이 아, 보다 경건은, 경건은, 능력으로 증명한다. 할렐루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심판에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피상해야 되고요.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을 때 사모님이 이제 초신자인데 초신자 때 우리 사모님은 소위 감당하기 어려운 종을 만났어요 그렇지 사모님? 솔직하게 말해요 사모님 입장에서 보면 나 만난 거 후회했어? 안 했어요? 응? 지금은 지금은 있는 그대로야 본성을 숙이지 못해 지금은 환장하지 <웃음> 환장해 환장해 그래서 환자야 이름이 강환자 강현자에서 강환자로 바뀌었어요 환장 하우, 제가요 결혼했는데 처가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한옥분 장모, 장모님인데 한옥분 그래 나도. 무슨 꽃분이옥분이그 옛날 무슨 영화에 쪽들이 쓰고 뭐그 그걸 보는 것 같아서 참 장모님의 참 얼굴이 그렇게 선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위가 해필 목사가 돼서 그러니 우리 장모님은 보살님이야 한보살 그래도 어떻게 딸 하나 있는 거 사위인데 사위 사유 하나 있는데 독교라는거 알고 우리 장인 영감님은 지독한 보수주의이고 또 6.25 때또 저, 그 저기 뭐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이 그 군생활을 7년 동안 하셨어요 군 제대하자마자 6.25가 터져가지고 또 불려가셔서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예요 그분은 제일 싫어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 싫어하느냐 전라도 사람 싫어하 전라도 사람 다 빨갱이로 와셔 전라도 사람 제일 싫어하고 또 하나 싫어하고 죽기보다도 싫어하는거는 예수쟁이들 싫어해요 근데 사이에 하나가 온게 눈 옆으로 찢어져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고 응? 돈도 하나도 없는데 결혼한다고 결혼 날짜 잡자고 달라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라도 놈에다가 예수쟁이에다가 싫어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 가지고 우리 딸도 지금 저 29? 29인데 만약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네. 가방끈 짧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오고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불안한 쪽만 달랑 가지고 그 결혼하려고 달라드는 거야.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 불교 믿는 가정에 가가지고 아버님하면서 그또 오빠들이 세시는 태권도 유단자이다 한 명은 한 명은 또 유도 유단자이다가 한 명은 또화가에다가야 우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자유롭게 컸어요. 자유롭게 큰게 아니요 거의 방목 방목 방목 알아서 커서 알아서 공부하든지 말든지. 저등 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집에 가니까 부모님이 다 계시고 절도 가 있고요. 법이 씨 가정의 법이 살아 있고 가정의춘치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 가정 같은 거 병자를 뭐지방써 놓고 또 지방서는 굴도 제사 지는데 또 촛불로 해서 불태우면서 불을 쐬불 벌써 촛불 빠지면은 야 우리는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예수믿국 구원 받아서 우리 식구들은 다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데 차가집에 가녀가 세상에 1층 아파트에 쌀집을 하는데 부동산 다고 쌀집 다고 큰 부잣집인데 아파트 차마 밑에 조리가 있고 부가 말린 거 그것도 있고 막 부적이 그냥 꽉 찼어요 그것만 있나? 수도 꼭고 쟤도 부적이 있고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변기통 위에 거기도 부적이 있고 베개 속에도 부적이 있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 있고 장롱 위에도 부적이 있고 이불 속에도 부적이 있고 하... 주님 운지 해야 됩니까 내가 안 믿는 집에 특히 불교 믿는 집에 딸 하나 있는 집 내가 들어가겠다고 왜 불신자들을 내가 전도하겠다고 전도인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다섯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나하고 싸우면 지는 여자 불교 믿는 가정이 혼자 예수 믿는 여자 부모님이 꼭 있어야 되는 여자 그리고 좀 내가 공부할 생각이 있으니까 뒷발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자 그리고 얼굴이 몽실같이 몽실몽실한 여자. 웃지도 않네 이제. 하 그랬는데 다섯 가지로 기도했는데요. 막상 그렇게 해놓고 그런 여자를 딱 만나니까 사모님은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면 사모님 집안에서 사모님 성격이 제일 꼴통해요 아무도 못말려 사모님 성격을 응. 아버지가 제일 센데 형님들도 대단히 성격이 강한데 그중에 사모님이 제일 세데 와 아버지가요 아들들 세 이제 오빠들 세면 말안 들면 오빠들 막 방망이로 엉덩이 두드려 패는데 사모님은 절대 두드려 패지 않아요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서 뭐해오라그래서 준비물이 없다 그러면 다음에 준비했으니까 우선 학교 가라고 하면 사모님은 절대 학교를 안 간대 문 앞에서 울면서 그거 꼭 줘야만 간다는 거구만 그러니까 우리 온고집정이 우리 장인 영감님이 사모님 성품한테는 다 들어버리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모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모님이 잘 웃고 이렇게 하다가 다 하다가 안 고치고 경과 틀리면 사모님은 반드시 지적을 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나도 많이 끌려갔어요. 내가 성격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옥사님, 나좀 봐요. 아니, 근데 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좀 봐요! 아니야, 왜 그래요? 은혜스럽게 합시다. 우월하니까! 몇살딱 잡으면 저걸 발발발 똥을 잡으래요 왜냐면, 정확하고 틀림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참 감당이 어려웠어요. 나는 너무 자유분방한데 근데 사모님은 원리원칙대로 하면 실수 안하고 법을 잘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천상은 요조, 숙녀, 가정주부. 나는 완전히 발발이야 발발이. 근데 이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하나님의 손을 대서 표기력 4기까지 가고 10년이 넘도록 고통을 받고요 계속 각혈하는 거예요 피토하고 쓰러지고 왜 본인이 본인의 성품이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시거든 나는, 나는 나대로 는나또내 자유로운 스타일이 하나님을 또 망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연단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연단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싸우면요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나도 강하지 사모님도 강하지 평상시에는 참 사랑하고 이렇게 화기해야 하는데 한 번씩 우리의 본성이 나와서 부딪히니까요 그리고 마귀까지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니까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교회에 성도가 안 오고 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목회 35년, 6년 이렇게 하는데 불과 13년 전만 해도 거의 둘다 죽은 목숨이에요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밟아주시고죽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뭐 훈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뭐 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사모님은 믿을 거래요 사모님 믿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내가 또 그렇게 했는데 고기 끄도 끓여야지 안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웃음> 응. 그랬었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나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옥사님 그때 사모님 아플 때 천원 가지고 3주 4주 버틸 때 내가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친구 목사님 따님이 결혼하는데 내가 못 가서 미안하다고 해서 옛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갓집에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예수를 다 믿게 해서 내가 자갓집 식구들 인생의 마무리를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천국 갈수 있도록 뒷마무리 할수 있도록 주력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자갓집에 가면 우리 사모님한테막금박질러서 부적대 적어대 소고피 처마미 때는 그것도 다 부셔버려. 다끝지왔네 베개 속에 있는 부적 다 떼. 안 그러면 나 당신 집에 안 간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또 내가 또 한성자라니까 몰래몰래 베개 속에서 부적떼고 이불 속에서 못떼고 근데 우리 장모님부터 귀신같이 아세요, 또. 시한해요 현자야. 네가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혼자만 예수 믿으라 그래, 혼자만. 그럼또서 우리 사모님도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착한 딸이고 이쁜 딸이고 그러는데 독한 목사를 만나니까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막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로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철저한 성품이 하나님의 역사신 하나님의 역사신은 철저한 사명자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명절날에 안가 추석 때, 안 가. 설날 때, 안 가. 왜안 오냐? 우리 특별 기도해. 특별 작정 기도해. 교인들한테 무슨 특별 작정 기도하느냐? 일부러 안 가려고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웃음> 기도하면, 개척교회가, 아무 데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차가집에라도 가면, 세배하고, 세배돈 받아오는데, 안 가니까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외할머니한테 안가. 엄마, 외할머니한테 안 가. 세뱃돈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때 희한한 건요. 믿음이 약해져서 명절날 가가지고 세뱃돈 받고 그러면 한몇 만원 벌어 오는데 성전에서 성도들도 없는데 성전에서 우리 가족끼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고향에 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지하의 땅속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을 20만원 30만원 어떨 때는 100만원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면 그게 6개월치 이상 생활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기도를 해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 것을 그때 또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가족끼리 하고 사모님이 힘들고 쓰러질 때는 내가 대표로 네 기도하고 뭐 다른 방법 없어요 계속 돌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환경을 돌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가 풍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돈 나까지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도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던 내가 옆으로 세면 또 사모님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영역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알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에세에 들어가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영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초대 하시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깊어지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로봇, 로트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신령해지고, 그러면서, 영의 세계 어떤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누수를 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그래서 경건은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능력이 나타날 때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또 알았어요 자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조직가 된 그런 예배도 중요하고 그런 멋진 삶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면, 어떤 순간에 기도가 잘될 때가 있고, 쭉 그, 뭐야,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이, 강력한 흡입력에 성령의 능력이 와 기만하면서 나를 쫙 빨아들여서, 내가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묶여서 끌려가는데, 전혀 도리워지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좌절이 안 돼요. 좌절할 내가 좌절하면 끝이다 우리 가정은 내가 좌절하면 끝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파수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망류에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파수꾼이 망루 위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력의 터기를 기다리는 거죠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공구히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새롭게 잘 무장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우리 사명과 소명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게 해주시고